안녕 안녕하세요 와. 오늘 처음 화드님 나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. 드디어 만났어요 저형 너무 좋아해요 어? 다우드 형 왜요? 어, 일단 너무 멋있어요 <웃음> 어? 왜요? 이형 멋있어요. 저도 이슬람 신부하고 있거든요. 어 그래요? 응. 우와. 되게 아랍 여행하면서 <웃음> 네. 제 여행 유튜버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어, 진짜요? 상태예요. 네 그러면 성원 처음 가는 거예요? 네. 응, 이제 잘했다. 아랍 나라에서는 네. 어딜 가든 다 모스크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한국은 마스크 필수. 마스크 꼭 쓰고 들어가야 돼요. <웃음> 와 벌써부터 사람들이 여게 왔네요 신기하다 저 되게 이렇게 한국에 무슬림이 많은지 몰랐는데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그 테이블 쫙 해놓고서는 이프탈하고 타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건데 어, 지금 어, 보면은 어, 이프탈은 안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? 이프탈 음, 안한 대신에 앞에서 입구에서 쿠폰 나눠준다고 음, 모스크 처음 봐요 형 진짜? 멋있죠? 여기 모스크도 특히 진짜 이 같아 저 그거 알아요 여기서 아잔송 나오고 여기 네. 이맘분들 계시고 맞아요 맞죠. 하나 둘셋 땅화란 <�plain> <'라마랑> 카림 오케이 <�plain> 혹시 인사도 내 모임이 나머신가? 네. 고리아다이민국구 네? 땅화란 카림국구? 3월? 아 대축 <웃음>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에 예배 어떻게 하는지랑 기본적인 알파티아랑 우두하는 법이랑 이런 거다 나와있어요 어, 이게 한글로 일돼 있어서 되게 좋다 이거 알아요? 코스옥행고 네, 네 우두하는 거, 거 손발 씻고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 생긴 지 오래되고 어, 되게 역사적인 그런 공간이에요 한국에 있는 모스크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한국에 또 있어요? 네, 부산에도 있고 15개요? 15개 있어요 엄청 많네요 몇 명인가요? 한국의 무슬림은? 몇만명 있다고는 하는데 몇 그렇게 만만 없는 명.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... <웃음> 첫 모스크 한국에서 신기하다 순나 이건데 이걸 드셨대요 그 패스팅 끝나고 타멀 이거 커피랑 마셔야 맛있어요 아 진짜요 달아. 아라비 커피랑 응. 아라비 커피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<웃음> 오, 먹고 싶어 그냥 먹으면 달고 응. 노란 커피랑 같이 마셔야 돼요 오. 가 <웃음> 있어 <웃음> 이거 나빠 나빠 하람이야 하람이 <웃음> 여기 나봐요 <웃음> <웃음> 맛있 것 가요. 같아 빨리 가요 <웃음> 오늘 하루종일 금식했어요 저거 안 먹었죠? 물도 안 먹었어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죽을 것 같진 않아요 <웃음> 어,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<웃음> 첫 손님인 것 같아 거의 응? 파키스탄? 어, 파키스탄? 파키스탄이래요? 카머도 있어. 어, 아, 됐죠. 맛있게 먹어요. 그... 비스밀라. 비스밀라. 비스밀라. 어, 잘한다. 비스밀라. 헤로이. 비스밀라. 비스밀라. 비스밀라. 비스밀라. 아. 여기는 닭고기인가 봐요. 그렇죠. 돼지고기는 안 먹으니까. 음. 하루 종일 금식 후에 먹으니까 진짜 맛. 맛있어, 맛있어. Ramadan. And finally tonight, I came to Tarawih prayer. In the meantime, I couldn't join Jummah and Tarawih because the mosque was not open. But finally, I could do this before end of Ramadan. I'm so happy. When praying, we should keep a 1 meter distance. It's a bit strange, but I can feel the full of happiness and faith in this. Oh, it's really 우와! 무슨 영화같아! 응. 응. 남산타워드 보인다 응이쪽 성원도 보여 어 진짜! <웃음> 오, 오늘은 성원을 갔는데 어땠나요? 저 한국에서 모스크 처음 가봤잖아요 네. 근데 이뻐요! 모스크는 어... 확실히 뭔가 내 스타일이야 <웃음> 다음에 또 한번 같이 가요! Mm. 형, mm. 모스크도, mm. 같이 가요, 같이 가요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Take care, and be safe. Alhamdulillah, masallah, alhamdulillah. Alhamdulillah. Today's schedule is over. Today was a really happy day for me. I took my friend to the mosque for the first time, and especially I was very happy to be able to join Tarawih prayer, which I haven't done before. Ramadan this year is not easy, but it is also a precious time to close to Allah s a h wa t a We can think more, study more, pray more as a Muslim, so I'm happy. I lost a lot of Korean friends after being a Muslim, but instead, Allah gave me a lot of good friends to help my faith stronger. I could learn how to make me happy through the f a c e of Allah So I'm so thankful to Allah. La ilaha illallah muhammadan rasulullah